뭐 이러대? <웃음> 먹는 게 제일 <웃음> 좋아. 아이고, 이야 야, 야. 야. 아, 여기 어디죠? 여기 어디예요 남양주 아니에요, 여기? 가을이 끝나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가을이 이제 추우면 음. 야유회도 못 가. 그래가지고, 우리 야유회를. 아. 오게 됐습니다. 아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조촐하네요. <웃음> <웃음> 일단 식사 전에 약간 그 입맛을 돋우기 위해서 소단자 소단자를 한번 가져왔어요. 어렸을 때 이거 많이 먹지 않았어요? 많이 한 먹어요. 얼마였더라? 한 오십 원? 아 이백 원? 0 원. 한200 이백 원? 한 이백 원이어요한이 원이었죠. 오십 원. 아니 뭐7 <웃음> 0 년대 8 0 년대에서 오셨습니까? 2 0 0 원으로 진짜 그 마음까지 녹일 수 있는 간식은 없어요. <웃음> 어? 나간 오징어, 오징어 튀김처럼 생겼네. 그 진미채 같은 게 안에 들어있는데, 야 엄청 맛있다.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다. 딱 맥주 한 잔하기 너무 좋다. 야 간장. 닭, 양장이랑 그 와사비, 어이 어이 고추냉이. 고추냉이, 고추냉이 딱 응.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 여기 저 어이고, 완판 상사 상... 저기 직원들 아니야? 아이고 왔지 왔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내가 저기 그 완판 상사 마케팅 시스팅의 그 최부장이에요. 아 그래요? 어, 아, 어, 아, 직원들 맞지? 아 예예. 예야 예. 이런데서만 이거 많이... 좀 잠깐 앉아도 돼? 아 그래요. 8 0 년대에서 오셨습니까? 아면서 이게 먹는 게 너무 부족하네. 아이, 오케이. 내가 그러면 오늘 그 점심 내가 맛있게 해줄게. 어? 어? 직접 해주신다고요? 그럼 내가 가져온 게 있어. 어. 조금만 기다려. 어? 에, 알았지? 자, 야, 이거 좀 봐봐. 우와, 어? 오징어 볶음. 어? 오징어 뭐음 뭐, 순살 고등어. 이거 왔어, 이런 거? 어머. 우와, 어, 어묵. 어묵우야어묵 우와, 참치. 아, 참치. 김치 맛김이네, 이거. 김치 맛김? 안 먹어봤지? 예. 예. 어, 이런 거는 미리 우리가 먹어보고 파야 될거 아니야. <웃음> 네, 그렇죠. 예. 네. 이거 내가 보니까 누가 이런 거 하냐. 그런 거있데김 묻었다고. 잘생김 뭐 이런 거 하대. <웃음> 아...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나는 건 내가 아니고 마시주머스. 와 멘밥에다만 먹어도 맛있겠다. <웃음> 네? 그럼 우리 저기 멘밥에 이것만 먹을까? <웃음> 나는 건 내가 아니. 근데 그나 오늘 처음 봤잖아. 네. <웃음> 네. 나는 또 회사에서 우리 직원들이 좀할 말을 하고 <웃음> 아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아아 혹시나 그 처음 본 느낌은 좀 어떤가?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 네. 네. 또 이제 머리가 어. 부장님. 머리는 아니지않습니까 저희 저런 색깔이라서 아, 염색 어. 머리. 맥주를 까맣어 아, <웃음> 아... 근데 우리가 좀 해먹어야 되는데 요리를 좀 잘하는 사람 있나 요리? 아, 우리 아, 우리 요리하면 또 우리, 어, 손, 손, 우리 손동훈 씨가 아. 사원 님이 어. 아 근데 아까 분명히 부장님 직접 해주신다고 내가 하는 것도 좋지 네. 하지만 어, 이렇게 좀 만들어보면서 우리가 같이 만들어도 재밌 아. 아. 아. 아. 아. 같이 한번 만들어보죠 네, 그래. 오징어 볶음이 와 이거 그냥 밀 아. 아. 다 넣고 전자렌지 돌리거나 팬이나 냄비에 아 끝. 오징어를 누가 해볼까? 예 어? 오징어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네, 네. 부장님 옆에 있으면 제가 또 오징어가 되기 때문에 아 <웃음> <웃음> 아무래도 이거 고등어를 좀 구웠으면 좋겠는데? 아, 고등어를 어. 한번 숯불에 한번 구워볼까요? 니아 아이디어 좋네 아 그렇지 아, 아 좋네, 아 좋네. 아 버틸이는 아이디어로 제가 한번 맛있게 구워보겠습니다 음, 이 순살 고등어 구이요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리면 되고 개별 포장 야야 앞에 모델이 누구야? 뽀로로! 뽀로로. 먹는 게 제일 좋아 아이고 아 우리 부장님 <웃음> 야, 내가 자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요리를 해주다니. 고마울 필요는 할거 없어요. 아, 아, 아. 예전에 저기, 저 황재성 회장님이라고 한번 오셨었는데. 황 회장 개 잘렸잖아. 꼬치를 짤렸... 아, 아, <웃음> 여기다 꽂아가지고, 이런거 있잖아. 아니, 가죽장갑 어. 이거 <웃음> 비싸 보이는데 괜찮은데. 아, 아, 아, 아. 그냥... 와... 야 주방장갑처럼 쓰시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아니 가죽장갑을 위생장갑처럼 쓰시네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야 정답. 이거 혁찬이시라면서 반납하실 때 오국 냄새 엄청 날 텐데 이거 어떻게 생각도 안 되고 괜찮은데요 웨이저님 이거? 이게 이제, 여기서 돗단배처럼된냐 이거 <웃음> 아, 진짜. 와 진짜, 진짜 저는 수저도 저은 것 같아 없는데 와 이거 그 진짜 대박이다 야. 야 오징어가 진짜 많다 <웃음> 오징어가 진짜 싫어하고 대한민국 갈롱이. 오징어 파이팅! <웃음> 파이팅! <웃음> 브라차차! <웃음> <웃음> 와이 아. 참치를 이제 김치찌개에 넣을 건데 기름채 그냥 갑니까? 기름채 가야죠 기름채 가야죠. 가야죠 파가 달라서 야, 아, 어 혹시 부장님 어떤 뭐야 기름 다 넣는 거잖아 저희 뭐 상어 없어 진짜 그래 그래? 나는 꼰대가 여하고싶다 아들기는 힘들긴 다들긴아들긴 힘들긴 힘들긴 힘들긴 힘들긴 힘들긴 힘들긴 힘들긴 힘들긴 힘들긴 힘들자 동시에 얘기긴 힘들긴 힘들긴 어들긴 힘들긴 힘들빼 힘들긴 어 <웃음> <웃음> 생기네 이렇게. <웃음> 어, 하나씩 봐도 하나씩 받아. 네, 네. 네. 어우 뜨거워, 아이고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 캠핑 와가지고 예, 예. 그 다들 고기 구워 먹잖아. 네. 너무 식상해. 그러니까. 아 너무 식상해. 이렇게 아, 먹는 게 요즘에는 이게 트렌디야아맞습니 고기 구우면 냄새나고 비싸기만 아, 하고. 아, 맞습니다. 어. <웃음> 아니 젓가락이 하나밖에 없었어? 어디 갔나 했는데. <웃음> <웃음> 오, 찌개가! 아, 괜찮습니까? 찌개? 아니, 내가 그럴 때보다 지금 참치가 오. 들어가서 그런지 오. 오. 아, 아, 아 역시! 있었네. 아니, 근데 고등어가 짜식 없으니까 먹기 진짜 편하다 맞아 응. 애기들도 먹을 수 있어요 음. 달달함이 좋은데? 네. 응. 달달한. 응. 음. 음. 있어요. 음. 아, 어, 매콤 달달함 수란적으로 먹겠니 아, 김밥번 먹어보자, 파래맛김이네 파래맛김은 무슨 맛이야? 파래맛 파레 파래가 무슨 맛이야? 파래맛 파래, 파래, 파래 그 뚱떼애들 4명 나와서 하는 것도 <웃음> 고 <뭐하고 웃음> 맛있는 여럿들인가 뭔가. 그런 데서 보니까 막 먹는 팁이 또 따로 있대 어, 어. 음, 뭐가 이렇게 막그뚱쟁이들이막 이렇게 맛있게 먹더라고 한번좀볼수 있습니까? 아 고등어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김치 김치막 김에 고등어까지 삼합! 이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는 이제 야, 아, 아, 야. 이렇게 음. 진짜 맛이 새롭다 이렇게 먹으니까 어. 김치막 김에다가 오징어! 아, 아 이렇게 오케이. 오징어 딱 올려가지고 네. 음. 어, 야 무슨 주먹밥이 나왔네요. 음. 야, 먹음직스럽네. 음. 오우, 야, 비주얼이 야. 이거. 야, 참치 야. 어묵밥. 야. 오, 이거 야. 괜찮은데요? 알겠네. 참치 어묵밥? 와. 처음에 참치향이 확 나는데, 음. 음. 어묵 그 식감이 싹 쫄깃쫄깃하게 느껴지면서, 음. 야, 이거 뭐 꿀떡꿀떡 넘어갑니다. 와. 참치랑 어묵을 넣었으니까 당연히 참치향이 나고 <웃음> 어묵 맛이 나겠 그러니까 참치 어묵밥이죠. <웃음> 참치 어묵. 아니, 그, 저기 그 방송 보니까 막 끝. 그, 그 뚱땡이 하나가 막한 입만 이러면 어때? 우와. 뭐, 뭐 이래. <웃음> 문 뭔가에 있어. 그 뚱땡이 하나에게. <웃음> 오. 오. 오. 야. 오늘 진짜 맛있게 하겠다. 시간을 좀 드려야 <웃음> 음. 돼. 시간을 좀 드려야 돼. 저 어묵 굽은 거왜안 먹어봐? 어묵 굽 것도. 어묵 굽은 거. 야, 이 부산 앞바다가 여기 있네. 어? 이게 부산 군영소가 만든 거라서. 이런 걸 생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어? 아 진짜로? 응. 음. <웃음> 아니 장갑으로 한쪽만 끼면 뭐? <웃음> 미생을 반만 생각하시면. <웃음> 이게 벌써 변색이 되는 거야. <웃음> 색소를 내가 계속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웃음> 자, 야 이거 그뭐 손도 안 닦고. <웃음> 뭐 <잘> 안 <웃음> <없으니까>. <웃음> 아 배부르다. 와. <웃음> 와, 진짜, 와, 진짜 맛있네. 야밥안 공들 똑바게네 그냥. <웃음> 이봐 거와다 먹었지. <웃음> <웃음> 와밥안공를 <다 파란> <웃음>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자, <웃음> 여기 무슨, 뭐, 완판 이런 거, 뭐, 구호가 있던데. 아, <웃음> 아 뭐, 그거 저희 버렸습니다, 아, 버렸어. 버렸어? 네. 네. 새로운 출발. 완판 완판뭐이런게 있었던 아, 거. 아, 뭐 하나 만들어주시면 어, 저희가 또 앞으로. 아니, 아니. 그게 황회장의 망하는 출 아, 뭐 아... 억지로 짜내는 거. <웃음> 우리 양사원은 월급받은 뭐예요? 아, 는 저축합니다. 아 노후를 또 생각을 해야 되겠다. 아, 노후에 아, 아, 아. 나도 저축을 해요. 나는 월급을 받으면 꼬박꼬박 10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을 해요. 그래서 1년이 딱 되면 그 적금을 타요. 그걸뭐 하십니까? 링클레어 잠바사요 <웃음> 사람이 재테크를 할줄 알아야 돼요. 혹시 첫월급 받았을 때 뭐했어? 일해가지고 아, 번돈 기억 나나 혹시? 뭐였지? 부모님 다 드렸던 거 같은데. 아, 야이래게 봐봐. 응? 어? 본인 이미지 생각해서 착한 아, 얘기라고. 아 근데 진짜 부모님 뭐 드렸는데 그건 뭐라고 아니, 합니까 그거? 뭐로... 부모 없어! <웃음>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아, 바뀔 네. 때여서 아, 그때 아마 아, 다 비슷하게 첫 월급 받았을 때그 스마트폰을 아 저는 그첫 월급 받기 전에 바꿨습니다 스마트폰을 아, <웃음> 엄마가 바꿔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엄마한테 돈을 줬구나 <웃음> 요즘도 다른 저 재테크 같은 거 하나? 근데 요즘 뭐 저기 예를 면뭐 뭐 주식이나, 주식이나 코인이나, 코인이나 그런 거까 주식으로 재미 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한 30만 원좀 벌었습니다 와 진짜? 마이너스 200에서 마이너스 170으로 내가 주식한 지한 20년 됐어요 이야 재미 좀 보셨습니까? 재미 많이 봤지 어, 재미가 얼마나 재미있냐는은 <웃음> <웃음> 동료 중에 한 놈이 갑뭘사아는 거야. 아. 아이거 검은 손길. 어 누가 그랬냐니더니 아는 형의 형이 형이래. 아. 아 보고 있다가 그래. 사자. 샀지. 또 어떻게 돼? 떨어지지. 그럼 어떻게물 타야지. 물 타지. 또물 타지. 계속 물 탔어. 미도자기 <웃음> <웃음> 만드는 회사인데 깨졌어. 이진호 <웃음> 오늘 저희가 이제 이렇게 먹어보고 맛보고 또 봤던 이런 많은 제품들의 관심을 음, 가져주십사 하면서 이제 온 한류축제에 좀 많이 많이 좀 방문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나이 잘하네. 아, 좋네. 아 그렇지. 온 한류축제에 관한 링크는 요 밑에 이렇게 저희가 아, 나가겠습니다. 여기, 여기 아니 여기 있는데? 여기, 여기 있는데 있습니다. 아니, 더보기라에요 여기... 나가. 여기, 여기... <웃음> 거목이란... 아, 여기, <웃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 여기 있습니다.